예, 안녕하십니까 어, 인벤터 동영상을 구매하신 분 중에서 이제 인벤터에서 단축기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어, 인벤터 여러 버전 있죠 현재 2018 버전까지 나와 있는데 거의 모든 버전에서 단축기 설정하는 방법은 거의 유사합니다 한글판이든영문판이든자 일단은요 인벤터를 실행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툴이라고 있습니다 툴수 있죠 어, 새로운 빈, 빈 어떤 문서를 열 필요는 없습니다. 자, 툴스입니다. 한글로 되어 있으면 도구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저. 한글판이다 그러면 사용자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누르시고요. 리본 탭 키보드 마킹 메뉴가 있는데요. 이 키보드입니다. 어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 있죠. 카테고리별로 이제 단축키를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요 제가 스케치에서 A라는 단축키를 설정했다 그러면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는 또다 같은 A라는 단축키를 쓸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스케치에서 단축키 A를 썼다고 해서 다른 카테고리에서 A라는 단축키를 못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쓸수 있습니다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는 동일한 단축키를 못쓰지만 은 서로 카테고리가 틀리다 그러면 다른 단축키를 쓸수 있다는 거 같은 단축키도 쓸수 있다는 거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스케치에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all 할당된거 할당되지 않은거 다 보이는거죠 어자인 i 하면 할당된 것만 보이는거고요 어, u n a s s i g 하면 할당되지 않은 명령어들이 보이는겁니다 자 저는 all 하겠습니다 하나만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쭉 내리면 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서 요금 되고 two point 센터 렉탱글는데 아마 여기는 여러분이 지정이 안 되어있을 겁니다 이런 상태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한번 빈공간 있죠 한번 클릭하시면 이렇게 단축키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영어 한 자를 쓸 수도 있고요 어떤 조합키 형태로 해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어 tc 이런 것처럼요 영어 두자 세자까지 쓰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cr이라고 하겠습니다 엔터 하죠 그럼 이제 단축키가 설정이 된겁니다 그죠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요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default multi character command el... 엘 l 시스서 alias 라고 되어있는 자 요거를 사용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런식으로 다중문자도 여러분이 이제 단축키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설정한 단축키를 모두 초기화시키고 싶으면 reset all key 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음, 출력해가지고 모니터에 이렇게 옆에 붙여놓고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일단 뭐 할당되지 않은 것까지 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할당된 것만 이렇게 보시고 카피트 클립 보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엑셀이나 또런 메모장 있죠 저는 엑셀로 해보겠습니다 요렇게요 빗문산을 여셔가지고 B2 정도에다가요 붙여넣기 해보죠 그럼 어떻습니까? 요렇게 되죠? 네, 그러셔가지고 조금 더 엑셀에서 보기 좋게끔 여러분이 설정을 하시면 되겠어요 글자 크기 너무 클것 같으니까 한 9정도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한번 치시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기 좋게 만드셔가지고 여러분 키보드 옆에 붙여놓고 작업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요 그럼 정리를 할까요? 자, 필요 없는 거는 뭐 굳이 뭐 타입 이런 건 필요 없겠죠? 삭제해버리면 되겠죠? 자요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배포장하게 어, 어, 만드셔가지고 여러분이 출력하셔가지고 뭐, 잘라가지고 키보드 옆에 붙여놓고 작업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스케치에서 제가 지금 할당된 걸 해서 CR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저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다른 컴퓨터에서 만약에 이렇게 단축키 설정된 거를 다른 컴퓨터 에서도 불러다 쓰고 싶으면 맞죠? 그렇죠? 엑스포트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환경설정 파일 보통 이제 xml 파일이죠 그렇죠? 음, extensible mark o language 약자입니다 이름 주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다른 컴퓨터에서 임포트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요 invent default option 이라고 되어있죠 요거는 이제 초기값으로 되돌릴 때 쓰는 초기값을 가지고 있는 환경설정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신 다음에, 자, 한번 보죠. 파일, n e 하죠. 스탠다드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xy 평면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new s k e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욕을 많이 쓰는데요. 있나요 렉탱글. 지금 뭐로 잡혀있죠? cr로 잡혀있는 게 보이시죠? 괄로 자, cr 치면, 요 밑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c 쓰면, c로 시작하는 명령어가, ls가, 여러 개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이까지 써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요. C, E, 쓰면 바로 작동이 되죠? 어, 아시죠? CR이었죠? C, R 하면, 이렇게 바로 작동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서클 해봅니까? 어, 여기 봐도, 요거 있죠? 요거는, 어, 요거 있나요? 요거는 뭐라 그 잡혀, C2로 잡혀있네요. 그렇죠? C, E 하면 바로 언더 클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단축키를 만들어 놓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디라고요 툴의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화이에 들어오셔가지고 키보드에서 어, 카테고리별로 여러분이 단축키를 지정해 놓고 쓰신다고 러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